안녕하세요 피곤한 방송 아날로그 하스피탈 닥터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기타 앰프 두 개를 비교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마시아 플렉시 리슈죠 1987X 모델하고 이거는 그샌더 블랙페이스예요 64년에 나온 트레블록스샌더 앰프 이두 개의 사운드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그 이펙터 세팅을 완벽하게 해서 갔는데 합주실이나 녹음실에 딱 갔을 때 뭐 소리가 완전 달랐을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음. 많이 있죠. 음. 그게 앰프 특성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파악을 한다면 처음 보는 앰프를 봤을 때 음, 집에서 쓰던 앰프가 아닐 때도 좀 소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그렇죠. 흉잡는데 음. 굉장히 도움이. 어 많이 될, 됩니다. 될것 같고 또 이펙터 중에서 또 어, 이민하기로 유명한 또 이런 이런 버즈페이스나 어, 이런 것들 한번 연결해서 소리가 팬더에서 어, 들었을 때 마셜에서 들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여기는 이제 마셜앰프를 보자면 어 인풋이 어 지금 잭을 끼워놔서 그런데 인풋이 4 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음,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확실하게 좀 음, 되짚어 보자면 이게 1, 2는 하이 출력이 좀 높고 출력이 낮고예요. 그리고 어, 1번 채널, 2번, 채, 2번 채널은 여기 써 있죠. 아이 트래블 그리고 노멀.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 트래블 베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그 고음이 쨍쨍한 채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약간 뭉뚝한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이네개 중에 선택을 해서 꼽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어, 이렇게 링크를 작은 케이블을 통해서 링크를 해서 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음. 하이와 이제 트랩블 하고 링크가 돼서 약간 두개 블렌드가 된 소리가 나고, 나기도 고나 하고 또 하나를 좀더 올려서 좀 크랭 어, 하이가 크랭크 된 사운드 어, 베이스만 크랭크 된 사운드 이거 잡을 수가 있고 지금은 어, 링크가 됐는데 1번 채널에 꼽았는데 조금 이따 또 2번 채널에도 한번 꼽아갖고 소리를 음,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번 소리를 들어 볼까요? 우선 이 기타는 오팔 리주킵슨의 레스폴입니다. 네. 레스폴과 네. 자, 어, 이거는 밴더 싱글과 험버커의 차이를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웃음> 헤드이 뭔지 알아요? 헤드룸? 헤드룸. 머리방. <웃음> 헤드룸은 응. 이제 그 앰프가 가지고 있는 응. 그 찌그러지기 전에 피크 즉 전까지를 이제 헤드룸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나. 음, 네, 맞아요. 그 볼륨을 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응. 공간을 헤드룸이라고 그렇지. 하는데 요 플렉시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룸이 볼륨을 한요 정도 지금 요거 수치상으로는 2라고 나왔는데 요 정도 가 헤드룸의 끝이에요. 음, 아. 응, 그래서 볼륨을 올려도 볼륨을 올려도 볼륨이 커진다기보단 드라이브가 올려. 음. 응. 그래서 지금은 여기 들리진 않지만 저 옆에 그 스피커 방에서 음, 따로 이제 소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안 들리지만 볼륨을 1만 올려도 소리가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커갖고 웬만큼 감색이 없이는 일반 집에서는 뭐 사용할 수도 없고 음. 공연장에서도 이거 사용하기 힘들 거예요. 출력 자체가 50와트지만 굉장히 커갖고 음, 50와트지만 출력이 굉장히 커갖고 이거 이제 마샬앰 램프 밑에는 항상 캐비닛들이 4개, 12인치 짜리 4개가 있는 이유가 출력이 굉장히 커갖고 일반 그냥 하나, 두 개로는 약간 어 스피커에서 이거의 파워를 감당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가끔가다 그래서 보통은 마샬앰 램프에는 음...캐비넷 4개짜리 스피커 4개짜리 캐비넷을 많이 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그게 왜 그러냐보니까 얘가 굉장히 진짜 작은 볼륨에서도 얘의 헤드름을다 뱉어내 음...그러니까 소리도 굉장히 크고 아이 그렇습니다 네. 자 얘는 이거 지금,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링크된 거를 음, 2번 음, 채널에다가 한번 꼽아볼게요 소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 w h a 펭톤을 어떻게 될까요 기타는. 음 볼륨을 줄여서. 볼륨을 줄여서, 옛날 형들은 이제 볼륨을 줄여서. 얜. 음. 드페이스의 볼륨을 10으로 완전 놓을게요. 그래도 볼륨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음, 왜냐면 헤드론이 음. 음. 하드차트했으니까뭐 다른 뭐, 이런 그 센터 같은 이펙터의 볼륨을 10으로 해갖고, 음, 아마 걸었어도 볼륨이 올라가지 않고 드라이브만 걸렸을 거야. 지금도 응. 마찬가지고. <목소리> 볼륨을 살짝 줄여갖고 쳐보면. 음. 음. 퍼스페이스를 걸었을 때는 볼륨을 진짜 기타 볼륨을 살짝 줄였을 때 사운드가 아주 좋거든요 채널을 2번을 2번. 한번 바꿔서. 이게 퍼즈페이스의 특징이야 볼륨을 완전 다 줄이면 음. 이렇게 발진 현상이 좀음 이게 또 그냥 뭐 j c 의 미천 시리즈나 이런 거랑은 또 성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음. 어, 지금 스피커는 그럼 어떤 걸로? 스피커는 예, 마셜 아. 1939 1939 1931 12인치짜리 두 개짜리 빈티지 아, 30음두개들어가둘다 그러면 캐비넷은 같은 음, 똑같은 음. 캐비넷에? 이제 헤드만 음, 헤드만 바꿨음해서. 옴수를 좀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 파워 스테이션에 걸쳐 갖고 음. 어 약간의 어튜네이터. 그리고 옴수를 또 얘는 4옴이고 얘는 16아 얘도 4옴으로 맞췄는데 캐비넷은 16옴이야 지금. 내가고 음. 4옴에서 보내 갖고 16옴으로 들어가도 괜찮긴 하는데 제 소리가 안 나세요. 음. 그래서 마샤를그 16옴으로 바꾸고 10, 음, 16옴짜리 스피커로 하다가 얘를 그냥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음. 여기서는 입력 출력의 그 옴수를 바꿀 수가 있어 음. 그리고 지금 오, 어, 입력 옴수는 4옴이고 출력 옴수는 16옴 아. 음. 스피커로 가는 거는 16옴 앰프에서 들어오는 거는 4옴 요걸 맞춰 넣어 떤 어,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 음. 있게 돼야죠 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식, 뚜그러지기 시작해요. 걸어볼게요 네. 소리 어떻게 아까 좀 연주하기 불편한 것 같이 이렇게 좀 빡빡한 소리가 좀 나요. 퍼즈는 조금 이렇게 크랭크업을 해갖고 좀 자글자글한 데서 사용하는 게 조금 편하죠 소리 느낌. 근데 나는 요 샌드앰프 이런 사운드에서 퍼즈를 이소으가 나는 너무 좋아. 음. 볼륨을 살짝 낮춰서 그런 톤도 음. 음. 들려수있요즈 끄고 볼륨을 끊고. 올려볼게요. 얘는 볼륨을 올리면 드라이브만 걸리는 게 아니고 볼륨도 좀 같이 올라가요. 음. 음. 그리고 한이 정도서부터는 7부터는 어. 볼륨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그 드라이브만 걸리고. 이 음. 음, 정도가 이제 헤드룸의 끝인 거 같아요. 자. 네. 소, 소리 한 번. p o 파워 앰 a 로 사용할 수있 l t e r n a t o r is equal to a sand return. This is a sand return. If you have a sand 는 e t u r n you can use a sand return. If y o 있 have a sand r e t u 그 n you c a 그 use a sand return. Ah, yes. s a 맞아 return is a sand r 요 t u r 어, UAD에서 나온 억스라든지뭐 이런 거 있어갖고 어, 손쉽게 크랭크업 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조금 더 아날로그틱한 이거는 뭐 완전 리얼 아날로그틱이 응, 진공관이 또 이거랑 똑같은 616 진공관이 두 개나 네. 들어가. 요 음. 응.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소리가 납니다 음. 아, 왜 이렇게 더운가 했어요? 이게 소리가 따뜻해서 음. 더운 거였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진공관진공관 헬프가 진공관 지금 하나, 둘, 셋. 컴퓨터도 막펜돌고 있고. 지금 빨리 마치지 않으면 완전 죽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요 샌더 마샬 말고, 넥사도 있고, 또 복수도 있고, 또 샌더 블랙 베이스 종류가 또 여러 개 있어요. 미쳤지만. 정류관이 있는 앰프고, 정류관이 없는 요 밴드마스터도 있어요. 정류관이 없으면, 어, 좀 사운드가 좀 더, 반응이 좀더 빠르고, 정, 얘는 진공관으로 그 정류를 해주는 거고, 음. 진공관이 아니고, 솔리드 음. 스테이트라고 하죠 아. 솔리드 스테이트인, 어, 블랙 페이스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정류관이 있는 형태. 네, 정류관이. 슈퍼 리버브. 슈퍼 리버브도 있는데, 슈퍼 리버브는 요거에 이제 리버브가 있는 버전 같은 느낌. 음. 음. 근데 리버브도, 어, 슈퍼 리버브에는 요 리버브 탱크에 리버 요거에 리버브 탱크가 이제 더해진 것 같은 느낌이고 리버브 구동을 또 진공관으로. 음. 음. 어, 요즘 나오는 네, 어, 엄청난 디지털 리버브 음. 소리들도 음. 있지만 음. 스프링 리버브를 진공관으로 소리를 내는. 한번 다음 다음에 함께 연결해서 해볼게요. 얼른 들어보고 싶어요. 블랙페이스가 왜 블랙페이스인지 아세요? 이제. 음. 그 안에 있는 TV 블랙. <웃음> 어, 아 이거 알고 있었는데. 그 케이스가. 음. 그, 아 아야, 아, 그쵸 알고 있어요. 음. 노브. 노브가? 네. 까면서? 까면서? 그렇죠. 음. 뭐 여기 그면 뭐 골드 페이스인가? 아니면 다 아. 이거 뭐 있는데. <웃음> 뭐냐면 생각보다 간단해. 음. 앰프 여기 앞에 요요 요 플레이트가 까만색이야. 음. 까만색이어서 아. 이제 블랙 페이스라고 하는 거야. 표면이 어? 이제. 어, 블랙이다. 저 밑에 는 표면이 골드 꼬리 플래시. 플렉시 앰플. 왜 플렉시냐면, 이 음, 음, 투명 플레, 플라스틱 때문에 얘를 플렉시라고 하는 거야. 어. 좀 외관성 어. 있게 골드로 해줬으면 그래, 참 좋았을 어. 텐데. 아니, 골드 페이스. 골드 페이스. 아니, 이게, 음, 플렉시가 아닌, 그 뭐, JCM 800, 음, 음. 900, 이런 것들은 플렉시가 아니거든. 화이트 페이스는 여기네 화이트 페이스는 해야. 없고, 실버 페이스. 아, 맞아 실버, 실버, 실버 페이스. 페이스는, 이제, 68년부터 CBS의 샌더가 이제 넘어가서, 걔네가, 어, 좀, 이미지도 바꿀 겸. 요걸 음. 이제 실버 페이스로 바뀌었는데 실버 페이스 특징은 볼륨을 아무리 올려도 안 찌그러져. 찌그러지는 없 없애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봐 그래. 음. 음. 그 당시. 그러면 살짝 t r 램프들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지 뭐 아날로그지만 음. t r 램프어 그런 느낌이, 느낌이 좀, 좀 있고 좀, 좀 차갑다고 사람들이 느꼈는지 엄청나게 이제 비파면을 많이 했지. 음. 근데 요즘에는 희한하게 실버 페이스 리이슈도 나왔어 음. 왜냐면 페달 기반에 그쵸. 이제 이걸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요즘에 페달에서 다 드라이브를 거두, 이제 편의성을 어, 얻으니까 음. 그냥 클린하게 볼륨만 올리고 싶은 그쵸, 음, 그쵸. 그런 이제 니즈들이 좀 있어갖고 어, 그냥 볼륨을 요, 올려도 드라이브가 안 걸리고 난 페달에서 그러려고 음, 음. 실버 페이스 리이슈도좀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디지털 그런 모델러에서는 실버 페이스는 자체가 없을 거야 망한 앰프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안 썼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실버 페이스가 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어, 클린하게 좀 얻고 싶으면 음, 클린하게 큰 볼륨을 얻고 싶으면 실버 페이스. 음, 블랙 페이스는 이제 올리면 약간 드라이버가 살짝 걸리고. 이걸로 어,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레디칼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로 어, 어, 기타 앰프로 아주 유명한 앨범도 많이 녹음했잖아요. 음. 뭐 사용하신 느낌이 어때 있는지 레스폴로 연주했을 음, 때뭐 음. 이제 페달 보드를 사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지 이런 앰프에 굳이 페달을 물려야 되나 나도 네 앰프 듣고 아씨 페달 다 왔다 러려 <웃음> 그런 좀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 뭐 페달을 쓴다면 음. 어쩔 수 없지만 음. 네 오히려 페달이 조금 앰프 색깔을 조금 건들지 않을까 음. 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페달을 쓰기가 되게 좀 맞습니다. 어려워. 까다로. 음, 까다로. 왜냐면 페달에서 드라이버를, 여기도 드라이버가 살짝 걸리는데 음. 페달에서도 드라이브를 걸면 뭉개질 수도 맞습니다. 있거든. 음. 뭉개질 뭉개지기도 하고. 음. 원하는 사운드가 안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야. 음. 음. 볼륨도 너무 갑자기 커지고. 음. 조금 올렸는데 볼륨 커지고 볼륨 올리면 어, 막 드라이버가 걸리고. 페달에서 드라이브를 내려야 되는지. 맞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페달을 사용한다면, 페달에서 드라이브를 조금 낮추고, 어. 그죠 완전 조금만. 음. 음. 볼륨은 드라이브. 올리고, 얘처럼. 음. 지금 얘처럼. 볼륨은 10으로 하고, 드라이브를 조금 낮추는 거야. 네. 음. 그래서, 어 살짝, 이제, 부스트. 부스트. 부스 부스터들 음. 있잖아요. 부스 음. 그쵸. 그렇죠. 부스터? 부스터 뭐, 페달. 시그널 부스터도 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그널 부스터 같은 걸로 드라이브 역할을 하게 하는 거지. 음. 음. 음. 음. 여기서, 볼륨을 올린, 볼륨을 올리면. 게인이 많이 올라가기 음, 근데 때문에. 근데 이 볼륨을 올리는 푸스위치가 없으니까. 음, 그 요걸, 대신 고 부스터를 하면, 어, 그쵸. 얘 자체는 요런 펜더 앰퍼에서는 되게 그냥 볼륨만 딱 올라가는 볼륨 부스터인데, 마샬에 걸면 드라이브가 딱 걸리는 드라이브 거딱 올라가는. 그 응.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 샌더에서 사용했을 때, 마샬에서 사용했을 때 완전 달라. 음. 뭐, 이런 거에 근나가좀 비슷한데, 부스터는 완전 달라 여기서는 드라이브가 어, 드라이브 페달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그냥 볼륨만 쫑 올라가는 거, 음. 느낌이 들고 딱 그래서 음. 페달보드를 원래 사용하던 게 있으면 은요건 음. 가져가면 뭔가 색다르게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음, 음, 음. 뭐 부스터 같은 것도 좀 조정했어야 되데 핸드 같은 경우는 어, 원래 쓰던 어더 정도 그냥 원래 쓰던 대로 써도 충분히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음. 않나 기타리스트로서 아. 정말 아. 가지고 싶은 그렇지 네. 손가락이 어, 손가락으로 볼륨 조절을 할수 있다 음, 그러면 음. 최고의 앰프 음, 음. 나는 근데 손가락 이거 볼륨 조절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사용하기 조금 어렵고 그쵸, 음. 뭐. 그러니까 음.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확실한 뭔가 무기가 될 수도 있거나 음. 또열라 무거워 음, 음. <웃음> 개성 있는 음. 이게 사실 아폴로 UAD를 저희들도 사용하고 있지만 요 플렉시를 또 복합해 놓은 플렉시 클래식이라고 있는데 음.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 되게, 비스,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전 이거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 되게 막 아날로그하고 음. 빈티지하게 소리 나는 것 같다. 한번 그거 해볼까? 느꼈는데? 음. 한 1분만 해볼까? 근데 이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음. <웃음> 다릅니다 물론 이제 잘 만든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음, 마침 또 플렉시 근데 진짜 확실이 좋네요. 아. 확실히 그 캐비네이지 있다 없다일 수도 있는데 음. 차이가 음. 많이 난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 그냥 음. 그 들어서는 비슷한데 연주자의 느낌. 어, 연주자의 맞아요. 느낌. 연주자한테 1%라도 더 도움이 된다면 뭐그 충분한 맞습니다. 가치가 있지 않지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치료 치료되셨습니까? 아, 저 100. 중에 1 정도만 치료된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음. 이제 99%를 더 알아가고 싶어. 구사 준비해. 구사 받는 코 꿈. 아직 약을 아직 안 네. 먹어서. 콧구멍이. 아 깜빡했네요. 야 어떻게 어떻게 아, 좀. 네 저는 고민이 음. 다시 한번 늘었습니다. 음. 이 디지털 장비에 대한 음. 생각이 한번 더. 음. 아직은 음. 음, 아직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음. 고민이 더 늘어갔네요. 한 아, 어디서? 그기니 그러니까, 저도 유에리를 들었을 때아다 팔고 이걸로 그냥 가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진짜 1%라도 조금 1% 이상이지 좀 다, 다른 다 면이 좀 있으니까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자 음.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또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앰프들 그 디지털 앰프랑 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끝! 헤드룸 머리방 헤드룸 머리방 헤드룸 머리 머리방 <웃음>